독도표 바닥재. 와. 애니몰로 TV. 그래서 네, 이제 드디어 강릉항에 도착했습니다. 시계 한번 보여주세요. 몇 시간 걸렸죠? 한두 시간, 시간 반. 반만에 네. 거의 쉬지 않고 조, 조금 한번 정도 쉬고 도착했는데 저희는 저 배를 타고 울릉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해태 <웃음> 멀미할까봐 디케이가 챙겨줘가지고 참 감사하네요. 네. 저는 처음인데 디케이는 두 번째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물이 그렇죠? 맑아요. 맑아요. 네. 물이 맑아요. 여기만 해도 물이 맑아요. 바닥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물가살도 보이고, 네. 물가 보이고 아무튼 네. 들어가서 또 한번 울릉도에서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한 시간 반째 어, 배를 타고. 경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멀미는 전혀 없고요. 한 시간 반에 기분이 좀 남다릅니다. 이게 자 장장 7 시간에 걸쳐서.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경치 한번 보시죠. 경치. 날씨가 굉장히 흐립니다. 날씨가 너무 흐린데 입도가 될지 모르겠어요. 독도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비도 왔고요. 지금, 지금 8시 30분 배로 독도에 들어가 는데접반을 어,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A z i e Okay. 와 멋있다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우와 네 여러분 보시면요 안박 상관없이 요 가까운 곳에서도 그렇고 깊은 곳에서도 큰 고기들이 작은 고기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자연이 살아있네요 도에서의 첫 수중 탐사입니다 자, 시작해보시죠 하나 둘셋짱 아 갈게요 일단 저 동굴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은 꽤 깊어요 네. 자 일단 1차 포인트 탐사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어 드론을 한번 불러보고 다음 포인트로 한번 더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포인트로 갑니다 안녕 자 이번 포인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깊어요 여기가 시커메요 어, 가만히 없으면 얘기해줘. 졸로 옮기게. 옮겨버려? 없어, 가만이 없어? 이 땡, 땡. 다 검색이 굉장히 섞여있네요 는와 진짜 이쁘다 이걸로도 이렇게 세팅을 해도 되게 예쁠것 같습니다 독도표 바닥재 현재 수심 13m,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온도는 24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좋과 좋아요 애니몰로 TV